우리 집이 아버님도 당뇨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전 가족이 당뇨에 조금 민감해요.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대전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.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. 그 이후로 응급실에 세 번을 실려가셨어요. 제가 모셔야 되겠다 해서 4년 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. 200까지 돌려갔댔어요220 돌려가고. 라면 같은 거 짜장면을 왜 자꾸 먹어? 아이, 그거는 어쩌다가 아니 어쩌다가 아니라 내가 볼때 일주일에 두세 번 먹더만. 어떻게 아니야. 20병이 3일만에 없어져. 노상 먹어 아주 그냥 막. 가족있다도 자꾸 한입이로 들어가. 와.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그래. 이런 거는 거짓말 못 해. 저희 한국 농산TV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당뇨로 고생하신 분들은 그 저희 한국 농산TV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 사연을 남겨주세요. 저희들이 그 사연을 보고 열분을 뽑아서 요 당하수 수, 20개가 들어가는 게한 박스인데 한 박스를 보내드릴 테니까 저희 모자는 아줌마들 당하수 때문에 당뇨가 지금 덜... 많이 잡히고 거의 정상으로 돌아올 정도로 지금 잘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배도안이 한번 믿고 한번 당하수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지금 한번 재보겠습니다 지금 식사 조시죠네 당뇨가 된 지는 얼마나 어요한 2년? 73이야 73당 떨어졌잖아 지금 굶어가지고밥안 먹어가지고 7 3이네 공복혈당 73 정상 아니야? 완전 명상이죠 완전 근데 밥을 먹으면 쫙 올라가 나는 식후 혈당이 많아 자 어머니도 식전에 공복 혈당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도 96이네 지금은 병원에 갔을 때제 보험은 그때 좀 올라갔더라고. 몇가지 올라갔어요? 그때 조금은 200까지도 올라갔댔어요. 220도 올라가고. 어, 300도 가셨어요? 한번 갔댔어요. 어. 그 뒤로 이제 많이 조심해서 살았죠. 어. 주로 못 드시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신가요? <웃음> 없어, 다 먹어. <웃음>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무덤밥으로 만들어 줬거든. 습관이 아니, 우리 뭐, 뭐, 집이 그러니까 당뇨가 다 걸린 것 같아 나이가 들면 소식을 해야 되는데 엄만 안해 <웃음> 아니 나도 조금 먹어 그래서 왜 라면 같은 거 짜장면을 왜 자꾸 먹어? 아이 그건 어쩌다가 어쩌다가 아니라 내가 볼때 일주일에 두세 번 먹더만 <웃음> 어떻게 아냐 니날 <웃음>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아, 나... 무는 하루에 얼마나 어떻게 드세요, 이무는? 문 반나 먹지 뭐. 어. 이렇게 앉아서 노냥도 상먹는 거야. 2 0 병이 3일 만에 없어져. 노상 <웃음> 먹어, 그냥 막 시간만 적어면 안지만 먹고 그냥 지금도 전불병도 여기 저기 다 갖다 놓고 저렇게 딱 방에도 군데군데 와. 보이는데 놓고 먹고 싶으면 먹는 거야. 그러니까. 눈에 보이는데 그렇게 넘대니까. 이거 주다 먹어. 어? 당할 수 있고, 먹으면 안 되는데. 네. 아, 이거 먹으면 당이 떨어지잖아. 안되로 아, 그렇구나. 아, 아 괜히 먹었나, 그래. 아, 엄청 많이 먹었어, 또. 응. 85인데? 아까보다 응. 더 떨어졌어. 이거 먹는, 먹는 바람에.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. 다가수를 <웃음> 먹어. 뭐 아까 9 6이었는데 어... 85야 85. 물 먹으면 그렇게 좋더라니까. 네. <웃음> 아아 아퍼. 봐난119 나오잖아. 73이었는데 지금 119. 사과 드시고? 한 모금 먹었지 나는. 나는 한병을추다고 뭐. 엄마는 한병을추다고어 나는 그냥 입만 내면 너무 물이 좋아서. 사과를 음. 드시고? 응. 다시 쟀는데 119 119가 나오셨어요 음. 자 그러면 이제 요당하수를 드시고 한 30분 후에 음. 자, 당하수를 드시고 과연 얼마나 떨어질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 맛은 물도, 어떠세요? 맛은? 물도 엄청 맛있어요 목넘김이 좋아서 그냥 꿀꺽꺽꺽 잘들어가어머니는 이거 언제부터 드셨어요? 한 달? 두한 달? 한달 전이지 응한달좀 음, 넘었지 음. 한달 정도 되셨는데 몸에 어떤 변화가 있으신가요? 속이 막 쓰리고 그냥 아플 때 마셨는데 이렇게 속 아주 싹 언제 그랬더냐고 그냥 내려가고 약도 먹먹 개운하다 고 그랬어 나한테 그 다음 날. 너무 개운해. 음. 그런데 이제 먹고 나니까 좋으니까 그래? 그러면 내가 돈 주고 사 먹었지. 아. 음. 가족에 따도 자꾸 한 입이로 들어가 아...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그래. 이런 거는 거짓말 못해 진짜로 이 속에 들어가서 작용하는 거라. <웃음> 빨리 저기 부탁해 놓으라고 딴 사람들 다 가져가기 전에 어 이거 없으시면 못 사실 거못 같아요? 예못살거 같아 인제는 큰일이야 딴 물은 쳐다보기도 싫다 음. 이물만 이 그냥 그렇게 먹어지네 38.6% 38.6% 38. 네. 신사, 신사와, 신사와 아가씨, 아가씨. 네, 신사와 아주 아가씨 아주 대박이 났는데 네. 지금 또 대박이 또날조이있다고 그러던데 뭐 좋은 일이 <웃음> 있었던데 <있었네요. 웃음> 드라마, 드라마 끝나자마자 예. 제가 노래를 하나 취입을 했는데, 연애 경험담을. 연애 경험담을. 하나 제가 작사를 직접 했어요. 와, 작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네, 노래가 나왔습니까? 네. 네. 사랑하네, 사랑 못해인데. 네네. 제 주변에 이제 오빠로만 지내자는 여자들은 너무 많은데. <웃음> <웃음>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없는 거야. 그래서. 네, 한 소절만. 네. 잠 작가를 한번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국 농산TV에서 최초로 지금 공개해주신 네, 겁니다. 네. <웃음> 오, 신나는데요? 이 <웃음> 인간사랑. <웃음> 다시 나타나고. 아줌마 도또 팔린 유튜브도 넣어달라고. 그런 사랑 못하겠어. 네. 한 개씩만 사줘잉. 또 재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... 자, 밥을 먹고, 당하수를 먹고. 저희 누나도 당뇨신데, 응. 이물 우리가 먹고 좋다니까. 내가 좋다. 우리 엄마 누나도 먹, 여기서 먹어보더니. 우리 누나도 두 박스 사줬고 115인데? 사 떨어졌는데 사나 어. 지금 30분밖에 안 돼서 근데 원래는 네. 먹고 2시간 후가 제일 혈당이 높을 때라고 근 지금 115니까 올라가는 걸 잡아주고 오히려 떨어뜨렸잖아 네. 이게, 이거 대단한 거지 87 엄청나게 이거는 정상이야, 정상. 네. 먹었는데도. 사과를 몇개 드시고 했는데도 고이라는 네. 모양 아 4개나 네 먹어 엄마 저혈당 아니야, 혹시? <웃음> 아니야. 이 정도면 정상이지 그러니까. 거짓말은 못 해, 저기 저 병원에도 다닌 그 기록이 다 있는데. 이 방아수가 보물이 됐어요. <웃음> 다른 건다 버려도 이건 안 버렸어. 진짜 어빈 병도 안 버리잖아. 저기 쌓여있는 <웃음> <사이에> 거. 어머니 <웃음> 네? 이게 어떻게 좋으세요? 예. 네. 야. 너무 좋아요. <웃음> 신이 주신 물인 것 같아. 아 신이 주신 물이다? 야. <웃음> 와인은 신의 물방울이라고 러는데이 물은 신이 주신 <웃음> 물이다. 그 정도로 오. 이게.. 예 너무 감사해요. 아 좋다. 예, 몸에? 예 몸에, 몸에 좋아요. 저희 한국농산TV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당뇨로 고생하신 분들은 그 저희 한국농산TV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 사연을 남겨주세요. 저희들이 그 사연을 보고 열 분을 뽑아서 요당화수 20개가 들어가는 게한 박스인데 요한 박스를 보내드릴 테니까 에이, 그거를 많아서. 받으셔서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하시고 과연 어 나도 이런 변화가 있구나 라는 거를 좀 후기 로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모자는 당화수 때문에 당뇨가 지금 덜... 많이 잡히고 거의 정상으로 돌아올 정도로 지금 잘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배도안이 한번 믿고 한번 당하서 한번 사랑해보십시오. 아. <웃음> <너무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자,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고 <웃음> 건강한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수산TV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네. 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Here we go.